금발머리한 여자, 처음이니? 구독하고 가요. 나는, 일단, 소미랑, 세정이랑, 유정이랑, 음, 그리고, 노래가, 연정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연정이랑, 주결경이랑, 음, 그리고, 어, 소희랑, 김소희랑, 그 다음에, 김소혜랑, 일단, 요렇게 일곱 명은 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명은, 그 일곱 명은 꼭, 1 어, 1일 안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 나 맨날 응원하고 있어. 아, 그리고 청아, 청아. 어, 청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청아, 뱅뱅 하는 그 부분을 청아 직캠만 진짜 한 스무 번 이상 봤어요. 어, 특히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때 얘가 눈썹을 질끈?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험. 그래서, 나그 부분만 계속 리플레이, 리플레이 해가지고, 계속 봤어. 청아 그 부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질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 뱅뱅에서. 그 때, 너무 걸크러쉬 당해가지고, 너무 치어가지고, 그거 막 수억 원 보고 그랬는데. 우리 청아도 꼭 11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응 음, 맞아. 그래서 여덟, 지금 여덟 명이네? 또 누구 있었지? 음, 또, 아, 채연. 채연이도 되게 매력적이야. 섹시하다가 청순하다가 막. 그래서 지금 여덟 명은 고정픽이야. 어차피 1 1 명이 데뷔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애들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덟 명 다시 말해주세요 일단 소미, 세정이, 유정이, 결경이, 그리고 염정이, 김소희, 김소혜, 그 다음에 김청하 이렇게